어, 바구르 배에 탄데요 물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안 이뻐요 안 이뻐요 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분들이 전부 다 바구 차온거예요 이야 가는 사람들 대단하네 배, 배 만드신 분? 아. 엄청난 대나무 바구니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거 대가군님의 네,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요. 네 아주 흥이 나고요. 저 계신 분들은 다당인들이고요 이분들 농사 안짓고천부사인거좀 노조로 나오셨답니다. 이거 야자수 야자수. 네, 이교 난리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선지가 뭐? 대가군이고요. 이대로 뭐친하게 생겼습니다. 물을 퍼내고 있네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신난 듯헬탈수 있을까요? 너무나 재밌어졌습니다. 네. 너무나 좋아요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들 또 오셔서 한번 타봐야 되겠네요. 가막니다 어떻게 저 간수를 이렇게 끌어가는지 예예술입니다 예술. 예, 우리 같은 리이 뭐 간지 너무 나왔는데요. 이가 막니다 어디서 봤어요? 목포에서요. 광주, 광주. 예, 저도. 이 과중에도 지금 고기를 잡으신 분이 있어요. 여기서 투망하지만 실랑가 봅니다. 예, 고기를 잡으려는지, 지금 대머리 사람을 잡으려는지 모르지만, 에이, 여기서 좀투후을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진짜 되니까. 여러분들은, 에이, 오셔도 볼수 없는 광경을 지금 방금 목격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정말 많은 걸 보고 지금 느끼고, 에이, 흥겹고, 에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는 있을까요? 네, 고기는 없고, 나무까지 하고요. 빵입니다. 고기는 빵으로 판정이 나습니다 고기는 꽝. 아아빠 아빠도. 아빠야아아빠아 아빠도. 아빠아아빠 <웃음> 네, 이곳에 아주 뭐 우리나라 정말 그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면서 흥겹고 관광객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부터도 큰일 막 나옵니다, 흥이 나. 예. 자, 우리 아줌도한번 접어보게요. 예. 자, 하고 있 먹었는데 저부터 뺑뺑만 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기저흔들으 <웃음> 아, 예, 시간 난 다시 한번 와서 타고 싶네요. 아, 너무나 풍겹고, 정말 후회 없는, 예, 대박운이, 예, 네 예. 이었습니다. 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아, 이제 차분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정말 이행이꼭 와야 될것 같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대단 서 말이 필요 없으니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마무리는 망고로 아주 깔끔하게 갑니다. 예.